요렇게만 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샤워만 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볼입니다 오늘 약속이 있는데 그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밤마 메이크업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기초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너무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에 트라이덱스고 저는 좀 가만 여드름 피부기 때문에 프레쉬를 두툼하게 바르고 그 다음 기초를 시작을 할게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주세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실크 제품인데. 색상 제품이라서 한번 흔들고 사용을 해줄게요. 이도 해서. 피카소 FB19번으로 이렇게 다르게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짧게 짧게 설치해주면서 줄게요 <웃음> 벌써 <벌써부터> 못해 웃기고 <웃음> 아. <웃음> 지금 렌즈를 한쪽만 먼저 껴볼게요 지금 프레시콘 지금 원데이 제품이고요 이게 윈썸 브라운이에요 자, 아, 여러분들, 지금 렌즈를 한쪽만 꼈고요. 이제 눈썹을 가이드를 잡아볼게요. 이거 엘프에 밝은 색상을 이용해서. 크레용을 이용해서 이 눈썹 이 라인을 이쁘게 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테들리 라인만 살짝 더이 아래만 그려줄게요. 그러면 되게 선명하게 정리된 느낌인데 여기가 조금 밝은 색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붓으로 살짝 경계선을 앞선의 파운데이션이랑 경계가 지지 않도록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눈두덩이위에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디올의 708, 제가 자율주 사용했던 거의 바닥이라 드러내서 자, 여기 있는 색상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다 길러왔어. 브라운 색상을 이용해서 약간의 펄감이 들어간 브라운 색상이에요. 어, 눈꼬리 부분, 눈꼬리 부분. 터 시작해서 살짝 올려준다는 느낌. 레이어드에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차근토로 올려주세요. 라이너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이게 굉장히 라인이 잘 그려지고 저렴하면서 얇아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리기 쉬운 라이너예요. 이렇게 슬림 라이너를 하지? 완벽하게 그리실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아이섀도우로 스머징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점막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코지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 뷰러를 해줄게요 브라운 색상의 짙은 라이너를 이용해서 스머징을 해줄 거예요. 가장 진짜 간단 하면서도 데일리로 할수 있는 메이크업인데 가을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이죠. 저는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 안쪽까지로만 해서 아까 라인을 스머징 해줄게요. 이 정도로 브라 잔량을 이용해서 중앙 부분 정도까지만 언더도 살짝 그려줄게요. 요정도로. 그 다음 스틸라 키튼 흐르마를 이용해서 눈두덩이 중앙의 라인에만 중앙에만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 펄 부분이 살짝 위쪽 죠라 부분을 중앙 부분까지 그려줬으니까 이 중앙 부분까지 이어준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괜찮고요 저는 원래 정말 애정했던 제품은 아멜리의 샴페인 제품 요제품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샴페인 제품 한번 같이 올려줘 볼게요 지금 샴페인 제품 살짝 더발라줄거 아니야. 두세다가 살짝 콕콕 찍어서 올려준다는 느낌 이 부분 저는 눈과 눈 사이가 멀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꼭한번더 이렇게 해서 메꿔줍니다. 이아의 캐시미어 섀도우의 모브 블랑이라는 제품이에요. 눈 앞머리 부분 에 살짝 쳐서 올려주세요. 아까 그런 브라운이랑 이랑 굉장히 좀잘 어울리거든요 오.. 아큰가봐 살짝 살내요 오케 이 살짝 쓸어 내려주세요 이렇게. 우즈베이지 지금 뜯어봅니다 <웃음> 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목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실제 모습입니다 온청 되게 잘 눈..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뭐 마법 수준이네 마법 다음 영상도 재밌는 콘텐츠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요 안녕